그동안 영상을 통해 ISTJ의 잔소리는 애정표현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. ISTJ 본인이 관심 있거나 잔소리를 했을 때 수용할 것 같은 사람에게 잔소리를 합니다. 물론 상대 입장에서는 다짜고짜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만약 ISTJ의 잔소리를 납득할 수 없다면 합당한 이유를 통해 ISTJ의 의견을 철회시켜야 합니다. 하지만 ISTJ는 대부분 오래 지켜본 후 잔소리를 하는 거라 반박당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. 만약 ISTJ와 썸을 타고 있는데 잔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오늘 도시 청해 주시 여성앰스 헤네 드덕댁 J. e Young San Yul Tong Ha Istj Wai Honin Shin Go Hashi Gil Gi o e a d Nader. Istj World Membership A Gaid r Hashi m y a n Secret Young San. Bonin j u n m Fan Young San. Vlog. ASMR d o o Total n e g a g i Benefit Yul n e w l i l Suitsub Nader.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 Se Yor.